음, 음, 음, 음, 음. 어, 얘들아,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응, 응, 알, 우리 알파벳 로어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거잖아. 그치? 맞아, 응. 맞아. 맞아, 맞아. 어, 너는 어떤 게 제일 좋은데? 나는 삐. 삐? 삐? 피! 피를 좋아한다고? 응. 응, 피. 어? 미오는난 역시 에이! 좋아해. <웃음> 에이. 내가 잘못 따라하지. <웃음> 댕댕이는? 나는 요즘 나쁜 남자가 끌리더라. 그래서 F가 좋아. 맞아 F가 좋긴 해. 어, 강하잖아. 넌? 나는 S가 좋아. S? 어. 내 몸매가 S라인이니까 S가 좋아. 아, S라인. 나는 Q가 제일 좋더라고. Q가 오. 진실을 모두 알고 있었잖아. 엄청 느리지만 말이야. 슨 생겼어? 못생겼다고? 메모로판단 하지마! 그래서 오늘은 큐가 살고 있는 집에 찾아갈 거야 큐한테 음. 사인도 받고 어 그러자꼬? 큐 그래, 근데 진짜 못생겼다 어떻게 저렇게 생겼지? 그.. 그.. 달팽이처럼 생겼다 근데 큐! 큐가 계신가.. 어 큐다! 큐.. 어우 큐아큐속 어? 어, 터지는데? 우와 큐가 큐가 말을 하는데? 큐야 어 너를 보려고 우리가 저 멀리서부터 왔어. 아, 와답해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이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우와데리스가칸트기어 반응해 예. 근데 Q랑 술래잡기 하면 엄청 재밌겠다 Q야 한번 쫓아와봐 너 술래? 아어 우리 쫓어 느려 어, 너 술래? 아, 느린거봐 같이 못 놀아주겠다 에넌 <웃음> 귀가면... 아, 뭐야 아, 너 느리잖아 야 Q가 쫓아온다 쫓아와 잡면 죽어 죽여가죽여보든가 답답하네 아, 죽여보든가못죽 뭐 죽여. <웃음> <웃음> <오, 오, 오, 웃음> <웃음> 뭐야? 어, 어, 아들아, 어, 너무 아파, <웃음> 잠깐만. 죽어. 어, 어, 뭐야, 가까이 한번 가봐. 어? 공력은 되게 센가봐, 가 가까이 가봐, 느리지만. 공룡이... 아니, 안 맞으면 이거좀재는것 어, <웃음> 같기도 한데, 응? <웃음> <왜? 웃음> <웃음> <웃음> 얘들아 <뭐라> <뭐라> <뭐라> 이제 큐도 많이 놀렸겠다 우리 숨박국질야숨박국질 순바국쥐. 숨어 숨어 박자 큐가 그래. 느리지만 어 우리를 잘 찾을 수 있을까? 이거 하루종일 걸리는거 아니야 아여영아 큐가 2층 올라오면 0만년은 걸릴거 같은데 한일 어? 올라올거 같은데 한숨 자고 어... 오자 어어 어, 잠깐만 어? 어? 죽래야 <뭐라> <뭐라> <뭐라> 큐가 이상하게 변했어 <뭐라> <뭐라> <뭐라> <뭐라> <뭐라> <뭐라> 쟤가 음 뭐야 음어 큐가 이상하게 변했잖아 오, 오, 내가 알던 그 느리고 약한 큐가 아닌 것 같아 일단 큐의 집에서 나가야 되는데요. 나가기 위해서는 알파벳 보석 4 개를 모아서 나가면 야. 됩니다. 야 앞에서 큐가 엄청 커진 걸 봤어. 그러니까 어디서 비명 소리가 들리는데? 내가 알던 느리고 못생긴 큐가 아니야. 그러니까 큰일 난거 같아. 어왜 이렇게 크고 뭐, 멋있기도 해. 뭐야 이거. 피그맨이 왜나운귀여오죠여운나여운나여운 귀여운 귀여운 귀여운 귀여운 귀여운 귀여운 귀여운 귀여운 귀여운 귀여운 귀여운 귀이운 귀여운 귀여귀여 오. 어, 어 여매 나 위층에 진짜 위험해 애들 막 쫓기고 있어. 아저 달팽이 요리 같은 게왜 이렇게 까는 아. 거야? 아. 아. 아. 아니 큐가 갑자기 괴물로 변했잖아. 우리 잡어 먹을 게 분명해. 오 용암에 빠지고 난리가 났어 아래 위에서 뭐지? 일단 템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속 포션 랜도진. 미친듯이 죽이고 있어 어. 어. 어, 애들이 막 죽고 있어요 이거 <웃음> 아무래도 애들이 감옥에 갇힌 거 같은데 애들이 구해줘야 될거 같은데 알았어 내가 한번 올라나 용기가 안나 여매나 너, 너 여기 있어 여기 엔더진주 갖고 있어 엔더진주다 내가 위에 올라갔다 <웃음> 구해올게 어? 나와 <웃음> 왜 놀렸어 왜 <웃음> 놀렸냐고 어, 얘들아, 빨리 뭐야? 넘어와! 야, 큐가 이상하게 말려줘! 니네 살았구나. 넌 어? 뭐야, 이씨! 야! <웃음> 아, 왜 <그래>? <웃음> 아! <웃음> 아, 왜 우리 큐를 싸우고 그래? 아니, 큐가 <웃음> 야, 야! 얘들아, 어. 큐가 지금 일찍 해서 올라오고 있어. 어, 올라오는 거 보인다. 어, 어떻게어떻게어떻게어 어, 여기 길 그렇지. 있다, 여기 길 있다, 길 있다. 어, 길 있다. 어. 에이. 지 아쉽네. 오해 아, 아, 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쉽네 아, 아, 아, 아, 아, 고속을 찾아야 되는데 오. 보석 하나를 얻었습니다 네번째 비밀번호 거기서 기다리는 거 다라 큐~~~, 큐. 큐. <웃음> 여기 몸통이 너무 커서 다 보여 <웃음> 이 친구 머리 깨졌어. 일로 가자. 다시 올라가야겠다. <목소리로> 어 우리 다고야 누가 에 아. 빠졌어. <웃음>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우리에게 미호가 있어. 미호가 우리 <웃음> 얘들아 빨리 나와 도망쳐야 돼. 저 녀석 진짜. 오 엄청 화가 났어 큐가. 때를 재로 던지고 그 틈에 도망가자. <웃음> 와 진짜. 가자. 그래도 <목소리> 아, 이.. 이 위에는 다찾을 거야. 어! 이거 누가 깔아놨어! 유경이 여기 위험해 여기 있다! <목소리> 난 한몸만 봐! 찾았다 아, 나, 나, 나, 나. 아! 아! 몰렸다! 여기가 어디야! 여기가 어디야! <목소리> 너 인간 키구나 키 문을 열어주는. <웃음> <웃음> 고맙다. 가자. 가자. 야, 비보 찾아봐. <웃음> 어! 야, 이거 오면 밀쳐야겠다. 이거. <웃음> 여기가 어디야? <웃음> 여기가 어디야? <웃음> 여기가 어디야? 허허가 <웃음> 너무 <웃음> 어. <웃음> 어. <웃음> <웃음> 나, 나 머리 깨졌어. <웃음> 나 싫어, 나 마이크로스 뭐 <웃음> <웃음> 엔더진주 같은 거 없어? 없어. 나, 나 뺏겼어. 큐. 이 너무 높아 이이나들 플레이 놈들. 플레이 여기서 어떻게 나가? 우린 갇혔어. 우린 끝이라고. 아우래도다 갇힐 것 같은데. 못 버틸 <웃음> 것 같은데. 저 정도면. 아니, 너무 열심히, 여보 열심히 죽여. <웃음> 와, 소이 났다. 와! 댕댕이만 남았다. 댕댕이가 <웃음> 도망가 있는데 도망가지 못했어. <웃음> 댕댕이도 죽을 거야? 어, 댕댕이 죽을 것 같은데? 줘봐, 줘봐. 엔더진주 있으면 모아봐. 너네 태화 하나 안 먹었구나. 어? 나한 개도 없어. 될것 같은데 이거 잠깐만. 여기 구멍 있어. 어? 어? 진짜네? 어! 어! 야, 아! 뭐야? <웃음> 하나 더 있잖아, 하나 더 있잖아. 나 피가 없어. 다른 애가 해. <웃음> 오, 그렇지, 그렇지. <웃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웃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야, 문 열고 와야지. 야! <웃음> <웃음> 야! 야 저런.. <웃음> 저런 배신자를 만나 까먹었어 미안 <웃음> <웃음> 까먹었대 너 <같아>. 진짜 마아 <웃음> <맞아도> 싸다 <웃음> <웃음> 가자, 가자 늑대야 가자 가자 야 때맞지 어, 또 오! 오! 오! 얘들아 뭐야 너오 어, 뭐야 이거 얘들아 늑대야 어어 내, 어내 손을 잡아 내어 손을 어어 잡아줘 어 잡아줘 어머! 이이멍청이들이 나쁜놈! 빨리 와큐이 온다 달려 온다 왔어왔어 왔다 고어어어어어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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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려 이래야 큐지 이거 먹어라 이거 먹어라 앞이 아, 안보여 앞이 아, 안보여? 너 미래도 안보여 씨안뜨야 <웃음> 안날라가는데? 야, 야 그거 있네 밀쳐 이제 밀, 밀쳐 <웃음> 나이스! <웃음> <웃음> 아무래도 위층은 다 찾은 것 같으니까 지하로 가서 찾아봐야 될것같아 뭐한거야? 아 <웃음> 아너 새우지잖아 뭐 이게 뭐야 여기다 걸치면 어떡해 댕댕이가 아, 있어 댕댕이가 뭐래 나 검술도 없었는데 나 밀쳐줘 아. 아, 또 놀려. 야 왔잖아 어떡할거야 저거 또 왔잖아 도망가 내가 볼때지하 있어 지하 비밀번호 지하가자 지하가자 안녕 아아 <fighter> 어 음. 음. 아는거야 아! 으흐흐흐흐. 으흐어왜놀으어으으으으 너무원한다후 나무원은 덕후. 나무원은 덕후. 나무원은 덕후. 나아원아아후 나무원은 덕후. 나무아 알았어 비아, 미안. 아까 비아. 헤헤헤헤, 헤헤헤헤. 오, <웃음> 오, <웃음> <씨에에> 어, <웃음> 어? 미안해, 유럽 <potentially> 미안해. 내가 못 잡았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창교했구만. <웃음> <웃음> 지하가 봐야 지하에 있어, 백프로. 지하를 되게 지키고 있더라고. 야야야왜놀랬어왜놀랬냐고노 <Elena> <die 또> <웃음> <ratér> <No> 일로 오지 마, 일로 오지 마! 죽은 뿐이야! 도망치지 마! 놀린 <웃음>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웃음> 미안해, 진짜 미안해. 음. Okay. 지하에 아무래도. 있을 거 h 어어어어어어 어. h 어, 어, 어. 어. 오 h oh, oh, oh, oh, oh, 았어 oh, oh, oh, oh, oh, oh, o 그 oh, oh, oh, oh, oh, oh, o 어다 찾았어 oh, oh, oh, 3 세번째 2 오케이 우린 나가자 자이효 가자 이제 어? 애들 안 데리고 가도 돼? 어? 애들이 막 죽고 있는데? 그 우리만 살수 없다 이런건가? 이런 건가 이게 어, 이 애들을 살려줘야지 지난들 어린애들이라고 우리도 어린애들이고 그러면은 네가 여기 잡아. 여기 앞 아, 여기 앞에서 지키고 있다가 위험하면 비번을 눌러 아 들어가 있어 어, 알았어. 너도 있어. 잡히면 어떡하려고? 들어가서 문 열어 줘. 오면 알겠지? 잡히지 않을 겁니다. 농아에 빠졌네. 이틈이네 친구들을 구하러 왔나? <웃음> 나를 한번더 돌려 나를 <웃음> 친구들을 구하러 갑시다 그렇게 안될 걸. 친구들은 옥상에 있다 그렇게 안될 친구들 내가 구하러 왔어 아이아 <웃음> 뭐야 누군가 <웃음> 구해주러 오다가 죽었는데? <웃음> 어라, 얘들아, 비번호 찾았어. 2323이야. 2 3 2 4 근데 우리 미래가 없는 것 같은데. <웃음> <웃음> 막반품 당해 야, 애들이 나 다시 돌아갈래. 아니야, 그냥 뭐야. 그런 게 있으면 될거아 우후. 미쳤. 야, 우와. 아, 잠깐. 아, 고마워. 이제 가자. 으, 아 맞아? 야 우리 다 갇혔어? 용감에 다 빠졌어? 아 여기 창문이 있더라고 아 뭐야 이런걸 뚫어놨어? 가자 이제 친구들도 다 구했겠다 이제는 탈출이야 야 여면아! 왜? 거기 가면 안돼! 어 난 한놈만 봐 <웃음> 제발 가가가가가가가왜 미안해 미안해 큐야 느린 미안해 느린게 죄야 느린게 진짜 미안해 진짜 미안하고 진짜 미안해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가자 가자 애들은? 몰라 너네! 어, 온다! 잠깐만! 나를 놀려! 음? 나를 놀려! 무슨 깡으로 그런 거지? 어! 어 밀어줘, 제가 고마운데? <웃음> 고마워! 고마워! 야, 고마워. 야, 어! 어! 아, 아, 아, 밀어줄게, 아, 밀어줄게, 아. 밀어줄게. 아. 밀어주니까 좋은데? 그럼 <웃음> 음, 느리 o 어, 한참 쫓아와야 어... 될것 같은데? 거기서 고기저! <웃음> <거기서> 서큐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느린 것좀봐 느린 것좀저저 녀석 느고기이래기저고려봐 <웃음> 지금까지 가서때릴거야 c 려봐 잠깐만 뒤로뒤로밀치는거 아니에요? 거 잠깐만 on. c o m 아아아 Come on. Come on. 아아 m e on. 아 드디어 후. 아 왔습니다. 어, 온다 온다 온다. n 비조조조 와이템 조 와이템 와이템 이템자 큐거인마, <웃음> 달팽이 요리 같은 게... 귀엽네, 귀엽네, 귀여워... 아주 귀여워... <웃음> 이런 기분이구만... 어! <웃음> 자, 이제 뭐야? 어디야? 여기... 어? 자, 이렇게... Q. Q가 다시 착해졌습니다. Q. Q. 정말 놀랬다고! 맞아! 얘들아, <웃음> 나도 한 번만 죽일 수 있게 해줄래? 아, 여기, 여기. 여기. 안 돼! <웃음> 뭐해, 어디가? 자, 어쨌든 이렇게 아오니저택, 알파벳 로어피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안녕. 너도 가, 너도. 가. 너도 가, 너도. 그만 죽여 그만! <웃음> 아...